자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스킨라빈스 심슨컨셉스토어 매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서현역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경도 써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혼자 와가지고 텐션이 제 텐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약간 낯가림이 있어가지고 수줍은 오 이거 막와 뒤에 막 움직이네 이게? 심슨컨셉스토어는 분당선 서현역에서 5번 출구로 AK플라자를 통해 나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매장 내부 곳곳은 심슨의 일러스트와 구즈들로 가득 꾸며져 있어서 심슨의 한 마을 가게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귀여운 심슨 한정 케이크도 있고요 푸드들도 있으니 여러분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람쥐> 밥이 나왔어? 이게 무슨 밥이야? 이게 안보여 너무 낮아 아우 난리다 난리인아 이거 아이스크림이구나 빵인 줄 알았어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이라니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이 쌓여있는 맛입니다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약간 맞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지 좀 힘겹게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야 <놀람> <놀람> 사진도 안 찍었어 어떡해 사진 찍었어야 돼 사진도 안 찍었어 정신이 아, 없단다 위에는 도넛이고 안에는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음, 음 맛있네 오 맛있다 <놀람> 무슨 맛이냐면요 도넛 영견도넛 음큰 계열 아니야? 같은 계열? 사사가 같잖아 아이스크림은 그냥 바닐라 같아요 바닐라 던키 도넛과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여러분. 음. 음. 음. 김치찌개 먹고 싶다야. 아침엔 국밥이지 이게 뭐니? 달아 달다 달아. 이거 음. 달아서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아. 하나 남았어 빼먹고 이제 소름끼리 자 기절할 것같요 <목소리> <목소리> 짠짠 다 먹고 굿즈도 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 번쯤 와서 구경하셔도 좋을 곳인 것같아요 <목소리>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뒤집어지게 먹었더니 김치찌개가 먹고 싶고 국밥이 먹고 싶지만 여러분 해피미를 가야됩니다 햄버거를 먹으러 가야돼요 <목소리> 와 여기 스펀지밥이랑 놀자 어 여기 한번 가봐야되는데? 자 들어봅시다 요뜬금한 이런데가 다있어? 이거 포토전인가? 와 여러분 이렇게 사차 아, 포토존 우와 우와 우와 아니 근데 혼자와가지고 누가 날 찍어줄 수가 없네 여 심의 터널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심의 터널라니까 어두워 어두워 심의 터널이야 무서워 어 음, 세상에 없어요. 그게 뭐야? 야! <웃음> 난리네 난리 난리 난리. <웃음> 엄청 규모 큰건 아닌데 그래도 나도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짠 <웃음> 여러분. <오, 짜리. 웃음> 이게 왜? 이제 밥먹으러 가야돼요 해피밀 먹으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짠! 해피밀 세트 3개를 입했습니다 여러분 해피밀은 양이 적기 때문에 3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어, 장난감 아, 제대로 줬나? 어 뭐야? 이상한거 줬던데? 짠! 다시 앞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건 장난감이야 <웃음> 얘가 요거를 껴갖고 밥을 못 먹는 상황이에요, 지금. 먹을 수가 없어. 결국 나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웃음> 나중에 이렇게 낀다는. 맥스, 공간 까이고 얘는 기니 피그. 이렇게 굴르면 가요. 기니 피그. 얘는 그냥 개. 요렇게. 요런. 요런 장난감이 들어있는 피밀 세트입니다, 여러분. 아니, 치즈도 안 들어있어 <웃음> 짠! 맞습니다 여러분 불고기랑 치즈버거 불고기랑 치즈버거 너겟 음! 맛있다! 찌들버거 찌들버거 찌들버거 이게 뭐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베스킨 음, 라베스 아까 샀던 굿즈들이에요 여러분 핀뱃지 하나 샀고요 스티커 반짝이 스티커. 야, 아빠 스티커. 호머 심슨. 이 심슨. 이렇게 해갖고 샀습니다. 이거 드게 비싸. 야, 이거 다 해갖고 2만원이 넘었어요. 2만원. 세상 이거 완전. 아이스크림 아까 먹은 게 얼마였어? 만, 만 얼마였는데 이 굿즈 이거 스티커 몇장 샀는데 2만원이 넘은 게 말이 돼?